5 4 3 2 1 구슬 갈때구슬들 사이로 가지 마시고 외곽으로 나가세요. 구슬 구슬 바로 이동. 구슬 바로 나가시 무적 준비. 어 뭐가 밀렸나? 어? 이코라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데죠? 지금 무적 뭐야 이거? <웃음> 뭐야? <웃음> 벽자로와 어, 1분 1분 넘어가지고 병병 병 받아주시고 큐탄부터 구슬도 하셔야 돼요 딜사필님 세포 한번 주세요 뽀머님 빨리 나가시고 쫄부터 쫄부터 어 좋아요 좋아요 병 병은 정중앙에 서세요. 다른 사람들 확실히 보게 이동할게요 좀 빨리 오긴 했구나 쫄 나올거고 정국정국병졸 좀만 올라갈게요, 좀만 올라갈게요, 위로 범베 좀만 올릴게요. 쫄 죽으면 역삼이랑 뭐 다이아 살있지병쫄 나올 거고 쫄좀 위쪽으로 붙여주세요 네. 쫄 죽으면 또 이동할게요. 병잘 보셔야 돼요. 이거 잘안 보일 수 있어요. 붓을 나가시고 오른쪽 이동 좀, 뽕은 님 이동 좀, 뽕은 님 이동 좀. 아, 어. 저기 뽕은 님재 좀, 재습좀 올려주세요. 됐어요. 쫄 죽으면 위로 쭉쭉 올라갈게요. 구슬 바로 와요, 구슬도 바로 왔어요. 저 천천히 하세요, 천천히. 지금 흡선 좀 다, 흡선 제이진님 후손, 잇님 흡선. 더이2 2 2 2 2 2 2 아예 구석으로 가시거나 내부로 가시거나 바닥 좀 지저분하거든요. 예, 네, 아예 구석으로 할게 그럼. 어머님 그 무적 도발 할 수도 있으니까 타이밍 잘 보시고. 드 어? 삼님 세포. 이거 맞지 마세요, 맞지 마세요 구슬. 구슬 맞지 마세요. 구슬 맞지 마세요. 나이스 병, 병, 병 집중. 병한번 더. 어, 나이스, 나이스 이동 쭉 이동, 쭉 이동. 그냥 관문 타세요. 그냥 관문 타세요. 다, 다들 관문 타세요. 그냥 쫄두 마리. 이거 자축 좀한 번만 됐다 이거만 이거만 넘기면 돼요. 여기만 넘기면 돼요. 병병 병, 확실하게 병 확실하게 병 계속 보세요. 병 계속 보세요. 병병 센터 센터 구슬 구슬 구슬 바지토 좀 깔아주시고 지금 다 일단 지금 생석 같은 거 먹으세요. 쫄잡으시고 이거만 해결되면 나이스. 쫄 쫄정리 쫄정리 거의 다 했어요. 다 잡았어요 지금 다 잡았어요. 이거 냄드 붙이고 냄드만 냄드만 다 했거든요. 물약 드시고 전투 물약 병 병만 확실하게 병만 병만 확실하게 병병 병 확실하게 한번더 센터 센터 센터 저희 많다. 받고 죽어요 그냥 받고 죽어요 받고 죽어 냄드 마무리 나이스. 자이목스, 자이목스 갑시다, 자이목스. <웃음>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, 찝찝한잘 됐다. 대부일 이렇게 주시고